조직과 모든 질서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이 새롭게 당천되,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나라가 막 박살이 나잖아요 상점들을 막 털기도 하고 네.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많이 붕괴가 될 텐데 붕괴될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커리큘럼 있죠 학교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네. 국어 산수 산수가 수학이죠 국어 수학 뭐뭐 뭐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표가 이렇게 정해져서 시간표에 맞는 선생이 들어와서 강의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하면 첫째 나팔에서부터 일곱 번째 나팔, 첫 번째 재앙에서 일곱 대접 재앙, 또 일곱 우리가 소리를 바라는 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인 재앙,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대접 재앙,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연고포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엎치고 덮치고 엎어치고 대치고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재앙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강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찾고 100%가 안 된다 할지라도 50%만 돼도 90%만 돼도 천만 당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 사이에 당연하다는 듯이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새롭게 변이를 일으켜요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그 변이 된 바이러스를 또 죽이기 위해서 또 개발을 하며 바이러스는 또 세포 분열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치명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계획표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우리 사는 모든 세상에서 이런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해 있고 어느 중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느냐 우리가 분별하고 분간하고 예측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무엇보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질서 재편이 되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예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깨닫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왔지만, 어떤 제도 속에, 틀 속에, 가르침 속에, 성경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천사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살되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일부 때는 하나님의 속삭임과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2장 보니까 창세기 2장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동산 중앙에 가운데는 생명나무 열매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선과 악을 알수 있는 나무 열매가 있는 선악과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멀리 동 떨어지는 게 말고 가지 마. 저 멀리 저쪽에는 선악과가 있어 가지마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근처도얼씽 거리 지마 이게 아니고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바로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내 오른쪽에 생명나무 왼쪽에 선악과 나무 그렇듯이 내 눈앞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선악과가 옆에 있는데 따먹을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내가 그것을 볼수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생각, 내 눈, 시각, 귀, 청각, 말, 말하는 의지 내가 척척척척 다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적으로 맛을 느끼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주변에 선악가도 있고 생명과 나무도 있는데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친구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직장 그리고 삶의 형태 내가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이 여자를 만날까 저 여자를 만날까 다 선택적인 문제가 많아요 보고 소문을 듣고 말하고 감각적인 것 혼적인 것 인격적인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선택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헝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뭉택이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계속 헝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내가 보고 선택했는데 듣고 선택했는데 감각적으로 느끼고 괜찮아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괜찮아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단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를 선택하는 것 여자를 선택하는 것한 번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단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는 이 선택의 기회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잘못해서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영원히 주주의 나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희생하셨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때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 하나님이 남종과 여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아 요해를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어느 한 시대부터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부어졌는데 어느 시대냐? 예수 탄생하신 후부터,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 누구? 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 구원이 너무 쉬워 그냥. 근데 구원이 너무 쉽게 시작은 됐는데 가면 갈수록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내면이 있어서 구원의 분량이 있어서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날,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쉬워 보여요 교회 처음 출입할 때 너무 쉬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다 세상의 영역, 영역에 속해 있고 나라와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과이 세상에 모두가 다 마귀천지와 귀신천지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죽으면 무조건 지옥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옮겨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영은 옮겼는데 육체도 정신도 생각이나 말과 행동도 안 움직인 사람들이 교회에 쎄 버렸어요 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생활로는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옮겨져서 그냥 말만 떠버리고 성경 공부해서 천국 갈 줄로 믿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 아닌 거예요.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눈으로 보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감정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별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예. 가짜를 뽑아 버릴까요? 아서라. 가짜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진짜 또다질까 염려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는 전사 데려와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다 불쏘시게 할걸 준비한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합시다 주여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지금은 다 신부 된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몇만명 몇천명 있는 교회도 주님이 영적으로 처음에 보실 때 가서 보면 신부단장하고 신부옷을 입은 사람들은 딱한명 있는 경우도있고요등 불을 켜고 불을 밝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요 몇천명 몇만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신부옷을 둘이서는 입었는데 옷이 다 시러워져서 시카만 새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실계는 안약을 사서 바르고 매일 세마포수를 사서 빨아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사서 빨아서 입는 것은 날마다 회귀하면서 자기 점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야. 희생의 수고를 따라. 예수 믿는 것은 공짜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이 감각 이 은혜 이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요 내가 진짜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요 예수님께서 낮에 전도하시고 밤만 되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들여가셔서 기도하시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 전할 때 피곤하지 않고 또 피곤한 날지라도 다시 새롭게 할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마다 회복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정체성에서 차이가 나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몰라 내가 술 먹어버려 담비 피워버려 세상 사람처럼 돼버려 세상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안돼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깜짝깜짝 놀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목사 딱지를 숨기고 시장에도 가고 물건도 좀 깎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사람들이 간혹 가다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웃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 같아요. 깜짝 놀래는 거야.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런데 목사님같이 생기신 분이 왜깎아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줘야 돼. 돈을. 천원이든 2천원 더 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 본고차에 주님의 교회 이거 안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차로 운전하면 어떻게 법을 더잘 지켜야지. 한 번은 너무 죄송한데 산에 운동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가? 예. 스몰 비즈니스가 더 자주 비즈니스가 연락이 와요. 뭘 먹으면 빅 비즈니스가 더 크게 연락이 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산에 사람이 없으니까 몰려가다 실례를 했어요. 그때 쩌엄이 떼서 누가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그그 그, 그 이후로는 여러분 말안 할게요. 막 실례, 막 옷에다가 막 묻히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 직분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깜짝 놀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주님 망신잖아요 이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전부가 다 예비군 훈련 옷을 개구리 같은 얼룩무늬 옷을 입혀 놓으면 사람이 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 데서나 가서 쉬를 해 아무 데서나 가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지막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교회 출입에서는, 하여튼, 뭐, 뭐, 그냥 출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선택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감동을 받고 행동과 어떤 추신을 하는데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예. 해서는 안될 일과 할꼭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율법적인 교회, 율법의 기능,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부 때도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자유함 속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는데,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양육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가신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어서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스스로 무너졌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부 때는 그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해야 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 아까 일부 때다 안수 기도 해 드렸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수 기도를 쭉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쭉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셨다가 앞에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와서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안수하시고 나는 뒤따라가서 주님의 머리 주님께서 손을 대신 받아 주님의 머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 머리 손을 대요 큰일 나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나는 뒤따라 가면서 기도를 강하게 했을 때 하나 한번한 한 번씩 한이부때 안수 안해드렸나요? 네. 끝나고요. 네. 그래서 한번한번 한번 주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셨어요. 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새 성전에 맞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과를 삼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 이상의 더 수준이 있고 더 깊어지는 영적인 영역에 또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주이면 절대 만족하지 않으세요 요이 이야기 했어요 요이당대 완전한 자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욕은 아브라함 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관언 아니에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갈대우를 떠나라 떠나라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 믿음 이걸 계속 가르치시는데 욕은 이미 하나님을 숨기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 거기서 욕은 하나님을 이미 잘 숨기고 있었고 완벽하게 그 가정에 복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물 파고 여기 있으면 죽겠다 죽겠다 는 하나님이 또 이동하라고 그러죠 이동할 때마다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럴 지방의 목자들이 힘들게 물을 우물을 파 놓으면 50m 100m 막파 놓으면 다 메꿔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놈들은 아브라함이 잘 때는 꼴을 못봐 우리가 파면 안 되는 물이가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파고 야곱이 파면 막 우물이 막솟구쳐서막 분수처럼 막 나오는 물이 콸콸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사악한 것들이 막 뺏어 버려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 대항해.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점점 점점 더 적극적인 믿음의 장부가 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욥같은 사람은 동시대 전혀 다른 지역에서 거부고 부자였는데 영적 수준에 맞추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야요 너희들이 온 가족들이 다 예배하고 잔치 끝나고 또 소재하고 숫자에 맞춰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해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을 원해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아직도 내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갈 거냐 선악으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갈 것이냐 이걸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드러내는데 마귀가 딱 맞은 훈련교관이야 이 훈련교관은 업을 지배하게 괴롭혀요 요의 육신의 가정만 괴롭힌 게 아니라 요의 육신의 가정을 딱 부셔버려요. 정신인 것도 완전히 다 해체되버려요. 영인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육체도 병이 들게 만들어요. 무슨 수로 해보겠어요 이거를. 무슨 수로 이것을 내 믿음으로 증명하겠어요. 요버 그렇게 믿고 우졌던 친구들도 박살이 나버려요. 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욕의 아내 정도는 나를 위로해줄 만한데 욕의 아내도 욕을 저저고 떠나가는 거예요 욕의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월호 배를 타고 가다가 애꾸은 아이들이 선장의 실수 판단 미수 그러니까 애매한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잖아요 거고 한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불순종,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평생의 한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출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남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런데 요배 가정은 열 명이 다 죽었어요. 열 불을 묻어야 돼. 시신들을 요비에 다 장례를 치르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아들 제가 우리 딸 김지원 준사한테 허글라게 야다맞았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입듯이 심하다고 해서 사부님이 또뭐 바리바리 싸가고가는데 나는 거기 갔다가 어떻게? 옆집에 손주잖아. 딸인데서 어, 어떻게 많이 힘들어? 어, 오빠 힘들어? 그래? 내가 기도해주게 기도하고 얼른 옆집으로 가지고할아버지세 마리가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서는 어, 이쪽은 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막 애들이 올라타고 막 하고 올 때는 그냥 와버리잖아요. 교회 예비식이 있으니까 밤에 우리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 아빠 다 스스로 우리 집에 오지마. 우리가 지나간 집이야. 누가 아멘 해서. <웃음> 왜 아빠는 왜 손주 손들였 봐. 내애낳때애낳때진손주 이상으로 안해지만나가만안 있는다. <웃음> 제가 요새 엄살이 심해가지고 한 3일 몸살을 알았거든요 몸살을 앓고 나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근데 내 코피 터져도 늙어갈수록 어린애가 돼가는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사모님한테 코피 터졌는데 코피가 많이 팍 터지면 팍 이게 좀 때는 코피가 찔끔찔끔 해가지고 화장지에 묻혀가지고 쭉 펼쳐놨어 일자로 사모님이 콕 아침되면 내 방에 와보거든요. 그러면 코피가 있는데, 어우, 오우... 내 남편이, 목사님이 코피가 났어. 그러면 좋은데, 속이빤이 보이는 거야, 그게. 코피가 두세 개가 있고, 구겨놓은 것을 일자로 쫙 펴놨거든. <웃음> 참, 굉장히 쪽팔리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이고, 코피가 났어. 내 엉덩이는. 두드려주면 좋은데 아니 지하에 예배 드리러온 군승욱 장로 정은자권사님 가정있지 이윤상 집사있지 뭐있지 있지. 다 그거도 까발리는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이제 원래 설교는 그,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 자 여러분 욕이 자식들이 열 명이 죽으면서 시신을 수습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열 명의 시신을 부모가 그리고 욕한 사람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 무슨 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의 세계 용적인 세계는요 정말 초절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만큼 욕을 사랑하시니까 욕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 하나님은 그거 절대 만족 못합니다. 자,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각, 새로운 느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사야가 이사야서 육장에 우시아왕이 죽던 다음에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사야도 수도 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입에 하나님의 불이 지져서 불을 입에다 확 지져버리는 그런 사건은 한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문 열어시고 주께서는 퍼들려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세라핌계의 리스랍들이 내오르락, 오락, 내리락, 오락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핀 수술을 가지고 이사입을 확치어버렸어요 아, 이것은 처음이야.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그러자마자, 헉.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로다! 나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는 뭐가 떴고, 뭐가 떴고, 이거가 쳐가, 저거 쳐가, 저거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안 이 열린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자기 강조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예. 나는 망해야 돼 나는 망해도 싸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의 개수야 모든 만물이찌거기가 바로 나야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똑똑하는 것으로 보자면 말할 것도 없고 누구와 견조서 이길 수 있어요 다 변증할 수 있어요 예. 정통. 유대인이고 파리세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다 형통했던 사람이야그다 천국도 갔다 오고 삼층전 갔다 오고 어마어마하게 체물만 하고 교회를 많이 해온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만물이 찌꺼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 예수 오직 예수 누가 바울을 요구라고 군겨도 아멘. 아메. 나는 잘안 되더라고, 이게. 누가 뭐뭐라고 험담으로, 회방하고, 욕하고, 말하고, 말 막,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다안 되는가? 영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나의 정신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일부 예배대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오면어하 시험이 올만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먹을만 합니다. 결과가 좋고 열매가 풍성하면 여러분이 다 잘되고 잘되면 욕을 먹으면 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좋고 여러분이 풍성하게 응답받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그 열매가 있기까지 여러분이 고난과 참음과 주님의 환란에 동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동참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 깨달았어요 그 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욕이 안 깨달아져요 네. 결국에는 42장까지 가야돼요 12장에 머물러도 안되고 14장에 머물러도고 15장 23장에 머물러도 안되고 그가 나를 단련시키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안돼 현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정금이 안 되었어요 친구들의 미움이 깔려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근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이런 것들이 깔려있고 부인이 자기를 주저하고 따라가는데 부인에 대한 원망이 깔려있고 내자식에내자식 내가 양육하고 내가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키우고 아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제대로 못하면 배신 때리잖아요 후인도 피신하는데 친구도 7일 밤낮으로 위로해주러 왔다가 함께했다가 나중에 7일 밤이 끝나고 나니까 막 욕을 막 공격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고 믿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기도를 가지고 공격하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나누는 거야. 신앙을 논하는 거예요. 누구 신앙이 진짜냐, 누구 기도가 진짜냐, 누구 영안이 진짜냐 이러면서 막 욕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룰 때까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욕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물리,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욕 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관점의 다양성이 있어요. 관점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관점에도 불량이 있고, 높음이 있고, 깊음이 있고, 좁고, 넓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삭임과 마귀의 속삭임은 옆에 있다니. 생명 나무와 선악 나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을 들을까? 내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고. 예.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 주인공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둠 있는 곳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고 압제가 있고 속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과 차요하면서요 과연 이사야에게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 이상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야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앉아서 엎드렸어요. 현실은 낭만과 낙심과 괴로움과 속상한 개혁적인 신앙의 왕이 선을 넘어서 문둥병 걸려서 죽었거든요. 우시아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안이 열어져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막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찢었어요. 불러. 같이 합시다. 불이 있어야 한다. 불이 있어야 한다. 불이 붙어야 한다. 이사야는 사명이나 소명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망해서 엎드렸는데 불이 닿자마자 소명과 사명이 또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금방. 예. 화로다 나연망하게 되었다. 나는 진짜 망해도 싸다. 죽어도 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로 소명으로 응답하는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도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팍팍팍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주 좋아하게 되면 사람이 우쭈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실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더 강력한 낙담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전하도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죄들은 회귀하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한 말씀을 너는 전하게 되는데 할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데는 다할수 있지만 결과가 안 나타나고 열매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아니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그런 일을 누가 알겠어요 핍박과 활란과 초롱과 멸시천대가 있는 그 길을 누가 알겠냐고 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오직 근데 그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고 저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침 받을 고침 받고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한다 오히려 저것들은 말이야 싸가지가 없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고침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 한어지십 번하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혹시도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정없이 나를 두리게패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장 아까 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의 사후에 날성 어떤 것보다도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죽인 질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네. 내 몸, 내 자식, 내 몸이 건강한데 내가 의도하는 대로 건강한 지금은 건강해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이 요베 신앙 뒤에서 노란 그것 때문에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까지 부시름딱지가 나고 온갖 악착나는 피고림이 줄줄 일고 부시름딱지가 나고 이걸 손로 으 긁을서부터 기와장쪼아로 벅벅 긁어다 그리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야요 요비 예. 그러니까 자기 건강에 대해서 형통할 땐나 자기 아 건강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도 악질적인 창병이에요. 피부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해 봤어. 한 번도 건강하니까 유기적으로 오장육부가 오른팔 왼팔 팔다리 정신 모든 것이 정상이구만 할렐루야 뭐 이럴 정도지 몸이 왜 달렸고 오른팔 왼팔이 왜 있고 오장육부가 왜 있으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해 오른쪽 눈 왼쪽 눈 오장육부 질병 사고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와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달라요 네. 한 번도 요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짐승들이 왜 날뛰는지 소가 왜 들이받는지 악의 힘이 꼬리에 있는지 공중에 눈창고가 있고 바람이 지나가는 창고가 있고 이슬 창고가 있고 번개가 지나가는 길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을 막 욥에게 막 퍼부 되는 거예요. 40장 41장 사이. 욥은 묵이야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욥을 저하고 떠나가는데 한 번도 욥은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평생 함께 하겠지. 돈 많을 때도 함께하고 가난할 때도 함께하고 병들 때도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호호 또 자식이 열 명이 죽었는데 그때도 함께 하겠지. 근데 아니야. 부인이 하도 요배 꼬락쓰니까 그러니까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이상의 또 다른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그 이상의 예배가 또 있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그 이상의 기도 그 이상의 헌신 그 이상의 예배 그 이상의 주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귀로 듣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사람이그서 풍기는 영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안다니까이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 일부 때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450명을 다 척살하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기성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다 죽이잖아요. 돌에 때려 죽여서 불로 태워고있 그러니까 아합왕 속에는 음란 영과 많은 영들이 있지만 이 세벨 속에 있는 영들 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하게. 살인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조종의 영,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의 영이 있고 어. 지배하는 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사악한 그런 일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쏙 빠져들어가요. 쏙 빠져들어가요. 진리 있냐? 그래서 사람이 휘청휘청 거예요. 휘청 거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십일 속에는 그런 영향이 너무 많았어요 자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영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같이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속삭이는 영들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저만큼에서 마귀가 공, 날, 나에게 역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 우리가 물리치면 좋은데 물리쳤다고 해도 마귀가 그 다음 두 걸음 더세 걸음 네 걸음 더 가까이 와요 수수 수 걸음 내 옆에 타고 그걸 물리치는데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마귀가 또더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어떻게 나중에는 귀에다 바짝 대고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담막지 말라고 하더냐 에이 바보야 그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속삭이는 영이 그렇게 말하고 떨어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솔깃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소살 속, 속삭거리고 지질거리는 그 영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조금이라도 오픈이 되면 치고 들어온다니까. 치고 들어와서 생각 속에 의지 속에 감정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동기유발이 되 버려요 무언가를 하게끔에 죄의 호기심이 생겨요 죄의 영으로 자유하리라고 했지만 죄의 영이 강력하게 내게 임해서 모든 것을 다다다닥 선택의 능력도 생겨놓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내 영의 빈 공간에 계셔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 성령님 선택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잘 역사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야죠 자꾸 입만 열면 성령님 탈영을 해야 돼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주네주네이게도 선택을 모르겠어 성경을 봐 그래도 몰라 기도해 그래도 몰라 기도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번쩍이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탁그 사람을 강타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팍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영분별함과 방언, 레언, 통역.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영안 열칫던 사람도, 은사받던 사람도 진짜 호세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네. 우리는 불세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나갈 때마다 나를 얼마나 심는지. 우리는, 나가도 그냥 안 나가. 다 뒤집어 엎고 나가. 또 나가도 공격을 해. 두고, 두고 씹어먹어, 씹어먹어. 원없이 씹어먹어. 가만히 있으니까 더 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 하...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 초상 났을 때, 부모님 초상을 대학 갔잖아요. 그게 오래전에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로 해서 김강자로 해서 누구누구로 해서 막 내가 타락했다고 그럴 때마다 이놈의 정이 뭔지 사모님은 코트 맞춰주고 봉투 하나 터주고 갈때카드라고 좋게 하고 나가라고 남편하고 합방하면 이제 교회 나간다 그래서 그런데 속은 거 뻔히 알면서 아, 그러냐.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가라니까 마이가딱 잡고 휙 들어오고. 라가지 마시오, 목사님! 그러고 나가서 얼마나 쉽고 요구라고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산에 기도원처럼 한 곳에 갔어요. 왜? 예수님이 글로 젤이 마신대야. 글로 젤이 마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림 마실 데가 없어서 그 산에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지 거기. 예. 거기서 목사가 주님이 매대 며칠, 며칠 날 오시는데 뭐용서쓰는 데야 막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시면 나는 못안합니다 근데 안 오셨어. 왜? 예수님이 금방 급한 전화 연락을 받고 딴 데로 가셨어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주선 타고 오신다 입을 찢어야 돼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 아직도 돈 뺏고, 몸 뺏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많이 모인대요. 은사를 가지고 개짓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중엔 돌고 돌고 돌아서 집당 농장, 협동 농장 같이 해가지고 온 거예요. 다 돌고 돌아서. 초상집에 닦아보니까 그분이 와 계시네. 내가 퉁 두드려져서, 아이고, 지금 어디 계셔? 저쪽에 서울 강남에 어디 계신? 아,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나를 기피하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고. 자 여러분, 내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만 그 이상의 기도의 분량이 또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나 성령춤이나 용성에그 이상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물질이 그것만 달랑 드려서 우리는 이 물질이 어려운 형편에 드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의그 이상의 물질을 원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봉사, 혼신 기도, 전도. 주의 영으로 자유라는 이 말은 성령 충만으로 무조건 자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는 자유의 내용에는 율법적인 틀다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고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스 2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생명나무와 선호가 같이 붙어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세밀하게 세미하게 속상이시고 바학도 이걸 아니까 에스겔서 이사에서 14장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뼈를 위해 내네 보자를 높이리라 질기 높은 자와 내가 비결이라 계속 마귀가 자기의 속성을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몸을 한번 담그면 계속 담궈지게 돼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계속 가고 가고 가고 가다보면 좁은 문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천구문이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네.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네. 더 크게 아멘 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적의 세력에 있는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뭘로 떨어지느냐 특공대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때그때마다 영적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요 뭐 영적으로 깊어져서 영안 열어진 것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예. 연단을 받다 보니까 아내도 내 연단을 이해를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또 자식들이 먼저 죽었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을 이해하지 못해도 친구들이 위로 차 7일 밤낮으로 있어준는 것도 감사한데 나중에는 결론이 결과가 안좋아 적으로 돌아섰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비아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욕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적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욕이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저 그렇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긴가민가고왜 이렇게 다느냐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가 속상이고 참수하는 이유는 우리를 푸도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부도나게 만들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회방자 참소자 주사위를 던진다 확률게임을 한다 다양한 뜻이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흔들림기가 있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누구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거나 그러면 종속이 돼버리고 가장 가까이 나에게 속삭일 정도로 가까이 속삭일 때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사단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잡혔을까? 그건 간단해요. 같이 합시다. 나의 믿음이 경계가 느슨해졌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막 해체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잘 들지도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막 박살이 납니다. 생각 짜는 일에 막 팍팍 넘어지고, 이 교회의 저교를 떠돌고, 떠돌고, 떠돌고, 또 나름대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막 하는데, 돌아보면 아니야.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 불이 없다 그러고, 내가 김용도 목사 불보다 더 강하다고 막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한기가 급한 방드러나요성교사님들의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불을 받고 간 분들도, 가자마자 며칠 있다가 전화와요. 목사님, 불좀 주세요. 전화로 불좀 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딱다간 사람들이 최근에 인터넷으로 막날 공격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한지, 김용도 목사가 불 주는데 손을 올려놓으면 뜨뜻하잖아요. 그, 그렇게, 아우. 그러면 성령의 불은 그런 건가? 네. 성령의 전기는 그런 건가요? 이제 점점, 점점 가면 어떻게? 성령 회방적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가 사단에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허락했다. 만약에 여러분 사단에 여러분 가까이 와 가지고 암흑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허 참나. <웃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오셔서 그래야 되나요? <웃음> 여러분이 모르면 어쩔 수 없나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라? <웃음> 뭘 먹어? 아, 내가 잘못 들었는 말이 뭐라고요? 물러가라. 해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좀더 좀더 크게 해요. 예.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 그러셔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위대한 군사와 나가서 싸울 사람은 와라! 불리실적을 봤다! 뭐 했다! 했다! 막 오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3만 2천 명이 와가지고, 하, 주님, 하나님, 이 숫자로 저, 어? 어? 개떼, 뭐, 예? 개비 때 같은 이 미대한 미디, 군사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처자식이 있는 사람 부모가 걱정이 되는 사람 우격따짐으로온 사람 분위기에편식해서온 사람 이렇게 해서 온 사람 저렇게 해서 온 사람 솔직히 말해서 영, 저 싸움에 자신 없는 사람 예? 겁이 나는 사람 다 가시오 그래서 22,000명이 갔어요. 22,000명. 확 줄이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우리서 싸울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코가 속자나 빠진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가서, 신니에 가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니까 자기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이. 평소의 습관, 평소의 생각, 평소의 말, 평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의 자신,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요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세 종류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개처럼, 땅바닥에, 개처럼 그냥, 주둥이를 물이 흐르는 곳에 다 대고 무릎을 꿇고 얼굴도 땅바닥에 대고 막 물을 쭉쭉쭉 마시고 한쪽으로 세워라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물을 먹는 거예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요 좀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가리 무릎 꿇고 궁둥이를 쳐들고 이불 땅빠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가래 근데 물을 턱 꿇지 않고 손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우는데 압도적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300명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그으시고 걸르는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신기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다 가야 되고 초특급 믿음을 지키다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뒷말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회담하고 어? 뒷담하고 막안 좋은 이야기하고 더 퍼뜨리고 문본감 찔러나 본다고 남은 권사받고 집사받고 안수집사받고 장로받고 그러는데 막 주님에게 있었으면 자기도 받을 텐데 막 쑤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대요 그걸 보면서 아우, 본인이 얼마나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안도심이 되고 싶으면 저렇게 뒤로 씹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못 받게 막 그럴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나가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끝나겠어요. 주님의 교환에서는. 여러분, 일반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반교회는 투표 다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투표 10년 20년 봉사한 사람들을 다 알아 다 성도, 백성 중에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해가지고 명, 명단 딱 해서 목사님이 누구 지명해서 누구 대우고 싶어도 대게 해주고 싶어도 성도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은 또 치연들 교회 또, 또, 또 나가버려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 그러니까, 시 없는 사람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권사, 장로, 집사 투표할 때싹 와가지고, 아, 이 교회 갈때 됐다. 이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주를 건축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확 떨어졌다가 건축 다 하고 나서 또싹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타이밍을 잘맞춰 타이밍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 사람의 직분 때문에 더봉사하고더 혼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하거나 꼭 대화에서 만나서 꼭 안 좋은 쪽으로 끝나는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왜? 모든 말과 글과 만나면은 그 영이 흐르고 있다니까그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받거나 한번 만나거나 한번 교제해서 뭐 송도니까 그렇게 무의미하게 뭐별큰 의미 안도 이렇게 해도 이 영은요 금방 지배를 받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같이 물려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형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내 위로 형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덜 싸우는 우리 형님들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입만 열면 형님을 탓해 막 남편을 탓해 왜그 형님하고 나고 비교하니까 나랑 착착착 착해 나가는 거같 어린일도 큰일도 해 나가는 거고 자기 남편은 아닌 것같으니까내 앞에서 막신세타라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만 하면 뭐해요 우리 집으로 와. 부부싸움만 하면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그냥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신세한탄 하면서 막 해요. 그럼 나는 또 위로해 주지 위로해 주지. 아, 힘내세요 형님도 힘내고 기도하고 좀잘좀 좀 해드려요. 그럼 또 대접하고 생각하 그러는데 왔다 가면 우리가 또 대판 싸움 나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뒷배경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불리의 형, 다툼의 형, 험담의 형들이 막. 그래서, 사모님, 우리는 또 금방 또 깨달아요. 우리 이런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운 것 같아. 우리 절대 사람 만나지 말고, 제단에들어서 기도만 하자, 기도만. 기도하고 처리하는데 여름 되면 박강서가 자꾸 난리 지랄 연병을 해요. 장기도라서 작전 작전기도 하는데 기운이 와가지고 빨리 가자 봉고자 있으니까 가자 하도 우리 지금 기도한다니까 아이 가자 그래서 정선에가 가지고 아우라지 에 가서 소라 콜뱅이 잡고 뭐 거기서 부침기 해서 뭐 먹고 뭐할려고 할라고 하려고 다 준비가 돼 가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그형상고 대판 싸워서 또 싸움만 하면 또돌 깨달아요 근데 거기 가서 가스타불펜 그거죠 가스타를 이거 3개씩까지 이게 다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또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우리하고 그냥 일, 목회를 영적인 목회를 한다고 한 번씩 틈이 생겨서 그렇게 한번 가버리면 부도가 나 버려요 기도부도 영적인 것보다. 영성 부도 영성부도 용성이 부도 나고 기도가 부도 나고 원사가부도도 나고 부도 나고 부도 나고 다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오염되고 강팍해지고 사역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도 3명, 4명 그래요. 가정부 뭐 견대처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 형님하고 갈라섰어요. 형님, 우리에게 오지 마시오. 그래서 목회하세요, 그냥. 안 내가 워낙 목회를 못하니 그냥 기도만 할래요. 네. 그냥 쭈야장창만 기도하면 쭈야장창.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가까이, 내게 가까이 오는 곳을 내가 접근하도록 내가 허락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허락을 했어요. 친하니까, 부모님이니까, 형제가 이니니까또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네. 또 친하게 지낸 성도들끼리니까. 두 번째 사단의 역사할 만한 순간 포착이 있었어요. 예, 순간 포착 여러분 순간 포착이라는 그런 주제, 그런 프로그램 세상에도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귀신이 이게 언제 왔지? 왜 이렇게 시험 들은 거야? 왜 무슨 일이 이렇게 생는 거야? 순간 포착으로 사단의 역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관계가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주님보다 더 친숙해 내영성이 깨질 정도로 규제를 많이 했어요. 주님과 나와의 영의, 영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부모자식, 부부, 형제, 아내, 친척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깨버리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섭습니다 요배의 믿음 그것 때문에 요배의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하나님은 상관 안하세요 그거 저녁에 죽었다고 우리 편에서는 막 충격 충격 충격이고 미치고 환장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뭔지 아느냐 너 영원히 그 이상의 연기가 있고 그 이상의 영적 체험이 있는데 나는 왜 그것으로 가지 않느냐 나는 왜 깨달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부자고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형통하고 형통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치중하잖아요 사단의 궤기를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 관계가 너무 친숙하면 주님이 시기 하세요 여러분 영이 열어져서 영이 안 열어져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이러다가 부부가 너무 좋으니다 물론 부부 관계도 주님이 주셔서 하지만 주님보다 더 친숙하면 안돼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하잖아요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너무 얽매여서 남편에게 너무 억매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떡해요 각방 쓸질이 많잖아요 코골을 한다든지 내가 하도 우리 사모님 코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옆에서 잠자면 <웃음> 녹음을 시켜서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자면 잠을 먼저 자는 사람이 유리해 <웃음> 그래서 이제 잠을 자면 사모님 코골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받아서 잠 부뚝부뚝 깼는데 사모님이 입에잠자다가 내가 코를 너무 구니까 사모님이 스트레스받아 나가버리더라고 내가 하던 짓을 사모님이 하더라고요 코를 너무 구우 내가 언제 코를 골워다고 그래 근데 녹음된 걸 들려주는 거콱 수면, 수면 잠잘 때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관계가 지나치게 친숙하게 되면 주님께서 질투하시더라. 응. 친하고 친하고 자식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내든 남편은막 하다가 주님이 일만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스톱 <목소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지. 아얘 때문에 나아얘난나나 예예 예. 나, 나 교회 못 가요. 아나나내 어, 나. 남편이 뭐라 그러더니 교회 못 가. 내 아내가 이 뭐라, 뭐라 뭐라. 자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속삭이고 지절거리는 영에 내가 속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염이 되고 감염되고 강박해지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참수저가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신앙에 부도나 버려요 부도난 쪽으로 가면 세상 집도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그 때부터는 고통이시작해요 음. 부도날 때는 재정과 관련돼서 연구했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 상태의 고갈. 예. 네. 영적으로 황폐하고. 여러분, 오늘 재성전에 참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또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니까, 뭐, 이야기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예배드려야지, 예배! 아, 아, 예배. 근데 오늘 성전 이전하자마자 안산에서 주님에게 어떤 성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는경을놀랍니다 아까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잠깐 들어왔다가. 하, 근데 등록하신 분들이 너무 신령해서 내가 걱정이야. 아까 예배 드리는데 합신기도 하는데 다 봐, 다 봐. 다 보신 분들이 주님께다 오실지어다 <웃음> 교정이 좀 필요해요 우리 다 서로 서로 예, 같이 보셔서 어.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교정이 필요하다 누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예. 마귀가 노리는 것은 부도입니다 부도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말씀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말씀을 들먹인다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부분 부분마다 아주 조율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때는 이 우리에게 사단의 계획은 바로 우리의 부도거든요 예. 대제사장 요수와 스가리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완전히 불에 넣었다가막구슬린 제또이 만 남은 예? 그 제사장이 사탄의 공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음.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도라면 기도가 부도가 되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면 은사도 탈진이 되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체성의 도전을 받아 예. 그러 어떻게 결과가 절망 낙담 고뇌 속핀 감정으로 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주님의 교회에 있다가 나는 다 털렸어 누가 뭐 털어 갔나 주님의 교회 성업을 해보니까 안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 꿈을 꾸고 환상보고 은사받고 뭐다 해도 다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겁니까 누가 꿈을 꾸게 하시고 누가 환상을 보시고 누가 은사를 주시는데 누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 포책에 이용해서 그렇고 관계를 잘못해서 그러고 자기의 성품 관리를 못해서 그런거예요 오늘 새로운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말씀을 못못 했는데 1부 때 설교를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좀 장시간 설교를 했는데 그 들으시면 우리 오늘 예배에 해답이 좀 되고 1부에 계신 분들은 1부 때 오신 분들은또 2부 때 메시지를 들으면 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1부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도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디제사장 스가레 3장에 있는 디제사장요소도 보세요 허우적거렸어요 이스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풀을 끓였던 엘리야가 허우적되기 시작해서 살인의 영에 주눅 들었고 두려움의 영에 사라잡혀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두번딱 먹고 엘리야는 호립산까지 40, 40일 밤낮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립산에 구불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두번 음식을 딱 먹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굴 입구에 서고 하나님의 신이 훑어 지나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산이 지나, 산이 막 산을 가르고 바람이 가, 바위, 바위를 부수고 강한 바람으로 막, 막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강력하게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고 나중에 세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엘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바깥으로 나가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자, 때로는 바위를 가르기도 하고 산을 가르기도 하고 바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풀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탄도 흉내내니까 사탄이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해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속삭이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혜혜를사합합다다 하나님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밑에서 발목까지 u 데서만 있 i 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 y 려고 합니다 u t it comes. a n 풍성한 물질 이런 가운데서 t 도 정착하려고 그수준에 m o u 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큰 수준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다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드 들은 것도 다 전부가 아니고 봉사고 헌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영적인 용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죄들 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물이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